오늘 그 얘기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아침에 줄리 재판 네, 그, 세너니 그, 에, 세너니하고 안혜정님하고 네. 이두분 네. 재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이세 번째 준비기일이에요준비기일은 그 이제 그 재판 시작하기 전에 셋업하는 아. 세팅하는 단계잖아요 음. 그 증거를 뭘쓸 거냐 그리고 뭐 국민참여 재판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음. 일반 법정 재판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쭉 증인은 누구를 세울 거냐 이런 거 하는 건데 이런 재판은 그 준비가 오래 걸려요. 어... 하나하나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준비만 두번 했는데 두번 동안 아무것도 결정 못했어요. 어... 오늘 세 번째, 세 번째도 세번 밀려가지고 지금 오늘 한 거거든요. 서로 주장을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검찰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린 이제 공범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정천수하고 같이 공범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 우리를 같이 기소를 할 건가 말 건가 음. 여부를 작년 11월달까지 결정을 하겠다 해놓고 1 1월달에 결정 안 했어. 네. 좀 시간을 더 달라 그래가지고 뭐 12월달에 자기들 이 결정하겠다 했는데 그때도 안 했어. 네. 그러고는 진짜 그 이번 원래 1월 15일날인가 12일날인가 세 번째 준비일이었는데 그것도 그때는 검찰 측에서 일단 연기해달라 고해서 연기하고 그리고 20 며칠 날 하기로 했는데 또 갑자기 재판부 코로나 걸렸어. 아, 그래 또 연기가 되고 그래서 오늘 한 거거든요. 오늘 결정한 건그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준비 기일 날은 기일은 2, 2월 6일 날 하겠다. 그리고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십분만에 아, 끝나 십분만에 재판에 끌려다니는 게 네. 진짜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6월말 정도 되면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왜냐하면 인사가 있잖아. 예,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재판을 누가 하고 싶겠냐고 음, 어느 재판부가. 음. 솔직히 이게 줄리 맞다 아니다 얘기를 해봐요. <웃음> 이게 맞다 그러면 지모까지 날라요. 가 그렇지. <웃음> 아니다 그러면 국민한테 국민들한테 막어 국민한테 박아지로 먹을 거고. 네. 그것도 국민참여재판 열어주면은 여론상으론 그렇죠. 국민참여재판 하면 객관적일 것 같지만 지금 네. 상황으로 상황으로는 그 30%의 윤석열 지지자들조차도 그렇죠. 믿을 거라. 그거는 윤석 저희 김건희 줄리가 맞다 이렇게 아, 생각하기 때문에 어, 어. 검찰은 죽었다 깨도 그걸 안 하려 그래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그 실경이 하는 거지. 음... 안 회장님하고 그센 언니 같은 경우는 센 언니 자기 그나마다내네선에서 만났다. 그렇지. 직접 좀, 그리고 직접. 그리고 그뭐뭐 중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기가 그 중간에서 중계를 했다. 이 얘기만 이 얘기 한 거고. 네. 안 회장님 같은 경우는 나가 걔 만나는데 걔 음. 전시회도 가고 음. 첫 번째 결혼식에도 가고 이 얘기만 한 거란 말이야. 나잘제 그렇죠. 아, 아는 애야. 그렇죠. 아는 애고 제 그때 뭐했어 이 얘기 한게두 명이란 말이에요. 음. 그니까 이게 재질이 같을 수가 없지 그렇죠? 재질이기보다는 예. 사안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그... 내용... 예 내용 자... 내용자체는 네, 내용 내용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를 시킬라고. 아니 얘기하면. 아니 아니. 무슨 임신 중절 수술 게뭔 얘기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시청자들 몰랐같대 누구 얘기요? 모는척하요왜또 <웃음> <웃음>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웃음> 난 몰라 가지고 뭐라 나도 주어는 말안 했잖아. 그렇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있어요. 모르는 게 좋아요. 네. 김 씨가 있어. 김 씨가 네. 나는 또 김건희 얘기한 적 오해할 뻔했네. 아 긴관이 아닐 거야 <웃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우리는 분리를 해줬으면 한다 분리를 하면 좀 깔끔하게 왜냐면 이게 둘이 같이 섞여버리면 같이 묶여서 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판도 길어지고 그 정선수씨가 한 것도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같이 병합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리를 하고 싶어하고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여 줄지 않을지가 이제 좀 관심사항이죠 그건 대가 언제쯤 결정돼요? 수용 여부는? 몰라요 <웃음> 그게 한없이 다음에는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다음에 될지 안 될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죠. 얘네들이 침대 축구 전략을 간다. 그러니까 지금 김호준 씨 8년 전에 선거법 그 재판이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네, 8년. 5월에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권 끝날 때쯤이나 아마 결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정권이 언제 끝나요? 어 빨리 끝나면 우리 재판 빨리 끝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웃음> 심... 끝내야 되겠 아니, 침대 축구는 축구는 저기지 시간이 있지만 <웃음> 윤석열이 뭐 석달 안에 <웃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어, 뭐 강판 당할 수도 있죠. 에, 그게 무수 게임으로 끝날 수 있는데. 요즘 점쟁이들 사이에서 사월설이 막 돈다던데. 아 그래. 뭐난 작년 사월에 뭐뭔일 있어요? 뭐. 올해 사월 이야기죠. 왜 올해 사월에? 요 네, 점쟁이들끼리 1월설, 2월설, 3월설, 3월설 4월설에서 쫙 나가 가지고 <웃음> 야누구 하나 나가서 <웃음> <웃음> 우리가 한 걸로 하자. <웃음> 같이 한 걸로 하자. <웃음> 그래도 그, 정확히 하려면 예. 청공한테 좀 물어봐야 되요 그러니까 <웃음>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때 선거 캠프에 법사 이런 사람들이 있아 법사 무슨 네, 법사. 스님 이런 사람들이 스님도 제대로 된 스님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확인한 사람이 7곱 명인가 그렇게 돼요.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스님 있어요, <웃음> 교수님? 저 왜? 확실히 말. <웃음> <얘기 많이. 웃음> 어차피 없구나. 어차피. 우리들의 희망의 <웃음> 종교 네. 최근에 김유겸 김유겸 의원을 고발했잖아요. <웃음> 어, 했죠. 주가 조작권으로 했, 했잖아요. 나는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음. 아 이제 재판이 그 지금 권오수 도이치모토스 음. 권오수 22월 22, 10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인데 음. 그게 무죄로 나오려나? 음. 그거를 알고 예측하고 저렇게 고발을 하는 게아닌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데... 근데 좀... 증거가 그렇게 분명한데 무죄 나올까요? 아이고대한민국에 뭐 지금 안 되는 게 <웃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지금 최원선도 그렇고 다 무죄 내린 이유가 검찰에서 입증을 제대로 못 했다 거든요 음. 검찰이 지게끔 수사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예. 지게끔 셀프 예. 그냥 그 망하면 되는데 김건이도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검사들이 일부러 있는 증거를 재판에서 말을 안 해가지고 누락시키거나, 예. 그러면 예. 판사가 어, 우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죄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짜고 치는 고스도 그 되네요. 얘기가 그렇지. 정말 검사들 입장에서는 쪽팔리는 얘기인데 음.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니네들 짜고 치는 거 너무 아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하는 것만 보고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검사랑 변호사가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자기 개인적인 판단을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돌려서 욕하는 게 그거지. 야이 새끼들 니들 일부러 너희 뺄려고 이렇게 하는 거 뻔히 알아. 네. 라고 하는 게 검사의 일정 책임이. 아니 그러면 검사들도 판사들도 초등학교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웃음> 초등학교는 나왔을 거 아니고 시험도 붙었고 근데 그렇게 뻔히 아는 걸이 얘기를 안 하고 근데 그러니까 뭐... 이 검찰이 모든 네. 권력을 가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음. 수사 기소 다 이런 걸 지들이 하니까 적당히 조작하는 거죠 제 구속영장 보니까 음. 한 20장? 한 20장 30장 가까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쭉 읽었거든요? 제가 진술한 내용하고 정반대로 써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써놨어 영장 실시 심사 기다리면서 제 옆에 경찰들이 한열명 앉아있었거든요. 저 수사했던 경찰들. 물어봤어 내가. 이거 이거 이거 봤냐고. 검사가 지금 이거 영장 친거 이거 내용 하나도 안 맞는데 지금 이거 당신들 내가 쓴 조서가 있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본거 맞냐. 검사가 이거 제대로 보고 한거 맞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쓰느냐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딴데 보고 있어. 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들도 참 답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그 그 조서 자체를 제대로 썼던, 경찰들이 대부분 쓴대요 써서 넘겨주겠다고 검사가 쓴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대놓고 여기 이게 말이 되냐고 검사 이거 제대로 공부한 거 맞냐고 하니까 질도 쪽팔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러면 아유. 경찰도 조서를 엉터리로 쓰고 네. 검사도 대충 쓰고 음. 판사는 그걸 핑계대로 판결하고 그렇죠. 그러면 경찰, 검사, 판사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 이게 판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압생영장만 열댓번 발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모르는 거야. 그게 무슨 내용지도 인 몰라요. 그냥 음, 무지 음. 많으니까 막 그냥. 네, 그냥 하는 거 그냥. 그냥 내주는 거죠. 네. 그냥 출근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왔 있으면 대충 이렇게 보고. 근데 검사가 일단 여기 그 영장 자체에 범죄 혐의 자체를 사기로 적어놓잖아요. 근데 판사는 이것만 보고 하잖아. 그렇죠. 예, 판서 속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 멍청하다고 우리가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음. 그 사람 입장에서도 하루에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이 수십 개일 텐데, 그렇죠. 그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아니 이건 공무소 위조잖아요. 그 검사들이. 그렇지. 예, 예. 이걸 내가, 내가 쓴 조서랑도 비교해 보면 알거아니에요근데 그걸 누가 컨트롤하냐고. 페르시아 시대 네. 그 우리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네. 페르시아 시대 맞을 거예요. 그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하니까 가죽을 벗겨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야돼 네? 나는 그 우리나라에 도, 도, 시급, <웃음> 네, 네. 도, 도입해야 된다고 봐, 해야, 봐. 유명한 그림인데 그렇게 껍질 벗긴, 벗김을 긴벗 당한 판사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 네,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판사인데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왕이 껍질 벗겨서 음? 죽여라 한걸그 아들이 <웃음> 지켜보고 <웃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는가 음, 음, 왜 죽는가 음, 옆에서 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음. 이 그림을 한국에 검사 반사들에게 전부 복사해서 돌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근데 한국에서 그걸 하려면 좀 힘들걸요 워낙 피부가 두꺼워 날짜이 두꺼워서 <웃음> 아니 껍데기까지는 못 벗기더라도 광화문에 걸어놓고 태형 정도는 쳐야 된다고 봐요 진짜 네. 태형은 해야 돼 아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목사로 살면서 목사들이 어찌 보면은 좀 비참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하고싶은 말을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하는게 목사야 음. 왜? 네, 왜냐하면 왜자 네. 교회를 네. 자기가 교회를 세웠거나 개척을 했으면 그나마 나요 네. 그래도 아, 마주, 나중에 아.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도 교인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윤석열을 나는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음, 음. 교인이 있어. 그렇게 다 구성원이. 거기다 대놓고 윤석열을 맨날 비판해봐요. 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교회는 교회를 떠나려고 하겠지. 떠나거나.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의 경우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네. 가치를 던져주는 게낫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가치가 과연 구현되고 있니? 음. 다 성열의 이런 네. 정도로. 그런데 그런 말에못 알아 듣는 게 아니잖아. 다 알아 들으니까. 그 말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시다시피 보수 쪽 유튜버도 공이 하나 더 붙는다면서요 음. 또돈돈 돈 음. 보내는 것도 스퍼츠 쏘는 것도 기득권이 돈이 많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유지 혹은 음. 돈 많은 장로든 누군 집사든 내가 이 설교를 했다가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음. 널린 게 교회인데 <웃음> 음. 그렇이이 이게 떨어져 나가지. 이러니까 말을 아, 못 하는 거예요. 제 좋은 목사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 거죠. 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야. 아니 나는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진실인 줄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웃음> 지금 이제 커다 보니까 목사님 중에 정말 진실이 과연 어, 나오는 말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제 의심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그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내가 얼마나 속 편한 세상을 사느냐 나는 윤석열 나쁜 놈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나는 내 생각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비틀어서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뭐 이런 거는 있지 민주당 얘기할 때 내가 그 전에는 말도 못하고 요즘은 내가 이씨 민주당 진짜 매일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 말고는 저 생각, 생각, 생각하는 걸 이야기 다할수 있으니까 난참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사전 수업을 한 10년 좀 넘게 했거든요 음. 처음에 이제 종로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걸 본 대치동에 있는 강사가 예. 내가 저 나도 저 수업을 듣고 싶어, 싶은데 여기까지는 못 오겠고 대치동으로 불러, 불러드리자 그래서 내가 그 수업을 듣겠다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대치동하고 대치동 삼성동 압구정동 이렇게 해가 제가 (10년) 넘게 강의를 했거든요 사진 강의를 어. 근데 저 이제 수요일날 항상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일날 그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일날 선거가 있는 네. 날이지. 그럼 저는 대놓고 다 얘기해요. 저는 그때 강남에 딱 가가지고 수업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적진의 항복판에 가가지고 <웃음> <웃음> 사진 얘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음, 진보적인 시각을 줄수 있거든요. 음. 돌려서 정치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그때가 오세훈 시장 그 선거 나왔을 때인데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게 그 수업도 보통은 이제 선거 날이면 쉬잖아요. 전안 쉬어요. 무조건 해. 음. <웃음> 무조건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막 바꿔주려고 하는데 또이 양반들이 또이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침 나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투표하고 같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 오세훈이 얘기했던 게 디자인 서울이거든요. 음. 디자인 서울인데 오세훈이 한건 뭐냐면 디자인이 잘된 건축물을 세우는 거야. 네, 세비 둥둥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동대문 DDP 예, 예. 이런 거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음. 근데 디자인을 디자인을 하는 게 디자인을 이제 키운다는 게 건축가들 몇명 몇 배불려 주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말 그대로 서울 시내에 있는 디자이너들 그리고 이런 예술업계 정수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음. 이 사람들이 편하게 살게 해주고 이 사람들 작품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게 디자인인데 네. 우리는 사진하는 사람니까? 그런는게할수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진 작가에서 먹고 살수 있어요? 못 먹고 살아요. 음. 응? 내 이런 맞아. 사진 하고 싶어도 내가 맞아요. 집에 돈 쌓아놓고 있지 않은 이상 못 해요.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게 디자인 서울 아니냐? 음. 이런 말 하면 그럴싸하잖아. 그렇죠. 네. 네. 뭐 세계 뚱 냉서 그거못다쏠 거라고 그 만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디자인하고 뭔 상관이냐? 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다 끄덕끄덕은 해. 음. <웃음> 근데 금방 우리 최 감독님이 아주 중요한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진을 통해서 진보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네. 이거 지금 우리 시청자들 귀가 번뜩. 이을것 같아요. 네. 과연 그게 가능한 게뭔 말인가 음. 궁금할 것 같은데 조금 음. 설명을 해 주세요. 근데 이게 아이고 뭐 간단하게만 <웃음> 설명하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고정관념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게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착각하죠.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근 사진을 찍어 보면 서로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금방 알아요. 되게 자기가 보는 거는 내가 뭐라고 표현을 못 하잖아. 근데 사진을 찍는 거는 내가 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딱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어, 그, 그걸 제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구리에 저기 코스모스 공원이라고 있어요. 수변 공원이 있는데 거기 우르르 갔어. 같이 한 열댓 10, 명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냥 저는 마음대로 찍고, 찍고 싶은 거 찍으세요 하고 와요. 그 다음 주에 사진을 보잖아요. 거기 사람 대빵 많았는데 어떤 분이 찍은 사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강에 찍혀 있고, 코스모스가 쫙 찍혀 있는데, 그분은 사람들이 다 빠지고, 그 순간에 딱 빠지는 순간에 딱 찍은 거야. 나도 그런데? 응. 네. 그러면은, 근데 다른 사람들 사진은다뭐 사람 찍혀 있고, 코스모스 찍혀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사진을 보면은, 그분 사진 속에 있는 그, 그 날의 구리 수변 공원은 사람이 없는 공원인 거예요. 예. 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네. 우리는 만약에 그 사진만 누가 보셨더면, 어, 이거 팔이 날리네?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각에서 내가 어떤 타이밍에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코스모스도 다 위에 우리 이렇게 까지 뜨거지로 몰려있는 걸 찍잖아요 네. 밑에서 위로 찍기도 하거든요 그럼 아예 다른 게 찍혀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는 거 자체가 또뭘 뜻하냐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는 거는 카메라가 하는 일이고 뇌가 해석을 하잖아요 들어오는 순간 내가 그걸 인지를 할 때는 내가 그 이게 해석을 하는데 내가 하는 거는 뭐냐면 내 경험, 지식, 어떤 관념, 종교적, 종교적 신념 이런 살아온 삶이 담겨 네, 그게 다 들어가서 그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지를 않은데 애시당초 같지도 않은데 우리는 같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야 내가 유성열이 이렇게 훌륭한데 니들 왜 몰라? 난 모른다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사회는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살아야 되고 잘 사는 사, 사람들한테 더돈 뿌려줘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개평 받듯이 무슨 뽀찌 받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시각과 아니야 이거 능력대로 사는 거지 니들이 공부 못 해가지고 니들이 노력 안 해서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저녁에 그 그예 죄송합니다. 그 텔레비 뉴스들이 있잖아요 화면에 그러면 카메라맨이 시청자를 속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얼마든지 속이죠. 아주 쉬워요. 선거 때만 아니더랬다. <웃음> 아주 쉬워요. 특히 사진작가들은 그게 굉장히 잘 훈련된 사진작가들은 자기가 보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진 강의할 때 항상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사진의 정의는 뭐냐? 객관으로 포장한 주관이에요. 근데 사, 왜냐면 그림은 사람들이 사실라고안 믿잖아. 사진에 찍혀있으면 믿어요. 영상에 찍혀있으면 믿고, 뭐 요새 포토샵이나 뭐 이, 저런 게 디페이크 같은 게 워낙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아직 티가 나니까. 그래서 사진에 찍혀있는 건 사실하고 믿어요. 절대 안 그래요. 그걸, 예, 그, 그, 그, 그, 그, 그거부터 이제 깨고 가는 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 사진인데. 음. 그런 의미에서는 네. 이 사진을 통해서 그런 가치를 가르친다는 건 다양성과 네. 또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학문을 통해서도 진보적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과학을 통해서. 음, 음. 사람들은 자연과학이 굉장히 객관 보편적이라고 착각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가 않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약속이고 또 학문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과학적 사실이 보다 더 확장하고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믿는 바를 항상 질문하고 이게 적당한 거야 맞는 거야 이 체제가 정말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거야 이런 질문을 던져서 끊임없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가는 행위 자체가 학문을 하는 행위거든요. 음. 그데 학자들은 다 진보적일 수 뿐이 없어요 원래. 음. 그러면 사진도 자연과학도 네.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시각을 줄 수도 있고 음. 잘못하면 사람을 속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신학이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사람을 음. 진보적인 시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사람을 완전히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뭐 서류를 하나 받아서류가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튼 다 개소리야. <웃음> 여기에 무슨 뭐 소광석 소광석, 김용민, 방인성, 양희삼 내가 이게 4대 목사가 됐네. 개신교회. 아니 나는 우리 양희삼 목사 개신교 최고인 줄알데 겨우 <웃음> 4인방이란 말이야. 아 실망스럽네. <웃음> 생각보다 실망이네요. 에이. 아니 나야 뭐 내가 뭐가 있습니까. 소광석 대형교회 목사요 소광석 목사가. 개신교회 악담 속에서도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것은 예수님과 천사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내왔어.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성장하면 장땡이냐? 그 신천지 사람들이 모인 데를 막장성전이라고 하죠? 막장. 막장이요. 장막이 오다. 금 헷갈리 갖고. 증거 막장? 막장성전이? 그죠? 증거 장막인지 막장인지. 예. 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교회도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예전에 자, 동남아에서 홍수로 막 사람이 죽으니까 기독교 안 믿는 나라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 해서 큰맥 같은 예, 예, 예. 인식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 성장 최고주의란 말이에요. 성장하고 배부르고, 교회가 크고 뭐 부자고 이러면 다 그게. 근총이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 교회가 근데 교회도 그런단 말이에요. 얘들만 그런 게 아니야. 그 과정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어떻게 그런 과정으로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 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잘 사는 건 은총, 못 살면 이건 뭐 은총이 없는 자 이렇게 바라보는 이상한 흑백 논리와 돈 지상주의가 성장 지상주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옛날에는 성도가 숫자가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네네. 아직 성도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는 하나님이 좀 기다리신 줄 알았는데. 음. 하나님이 벌 주는 교회는 성도가 많고, 음. 그러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고 있다 그런 확증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어, 네.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떠나간 곳에 인간들이 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대형 교회는 진짜 파리 <웃음> 꼬이듯이 네. 뭐가 잘못된 데는 하나님이 벌을 준 데는 파리들이 아, 그래, 그 꼬인다 이렇게 생각. 역사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교회가 커지고 이러는 게 무조건 다 나쁜 거냐? 교회가 커지니까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서도 아,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네 했는데 대형 교회 역할 하나 있어요. 저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웃음> 보여주는 역. <역할. 웃음> 그리고 네. 저는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했어요. 음. 제가 이 기독교가 선이 아니다 음음.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기독교에 성장한 대형 교회들을 보면 온갖 악행을 다 져지고 있고 그쵸. 그 사람들의 말로 신이 없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네. 네. 절대 자기들이 심판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굴어요. 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네. 저런 애들이 저렇게 성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신이 없다는 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스 네. 네. <웃음> 네. 지금 시청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그쵸. 얘는 반대로 얘기하라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개신교거든요.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대형 교회인 거예요. 그쵸. 교황을 위주로 해서 전 세계 의 네. 대형 교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럼 천주교 체제가 뭐 문제냐라기보다는 결국 이런 개신교 같은 타입의 자영업자 스타일 내서의 대형 교회는 이거는 착취 구조일 수밖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나 천주교 같은 어떤 이런 형태로 이게 뭐 가장 완벽하다든 이걸 떠나서 이런 대의 큰 조직이라도 제대로만 한다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 개신교적인 스타일의 자영업자의 스타일에서의 대형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이제 결론, 결론적이라기보다 제가 저는 이제 이런 정리를 했어요 정말 제대로, 제대로 된 사역을 하는 교회는 커질 수가 없다 커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뭔가 타협을 하거나 손이 타거나 어,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것이 방법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대형화가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마케팅 또 조직론 그 제가 이제 얼핏 들었는데 오카는 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 문제 많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말고 오카는 음. 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도 어느 그뭐 어디 복음주의 협회 선가 어디 선가 미국의 어디 선가 사랑의 교회를 어, 교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를 이렇게 봤대요 엄청나게 큰 교회 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복음이 없어도 교회가 커져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옆에 사나이 교회 옆에 조그마한 그 이제 상가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상가 절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한 거야 사랑의 교회가 조그했는데 커지는 걸 보고 <목소리> 네.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커져요 어떻게 했대요? 그게 이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네. 주일 학교도 만들고 교회 시스템처럼 네. 계속 그런 거를 조직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일 학교 만들면 커지나요? <웃음> <웃음> 뭔가 조직화 시키면 네. 그러니까, 조직화하고 네. 신방하고 네. 그래서 커지는데 년에 만들고 커질 생각하면은...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커져요 네. 근데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없어도 네. 상관없이 그치, 그게 된다니까요. 그냥 조직 자체가 그런 거니 그렇죠. 뭐. 조직론일 뿐이에요. 그거는 어. 현대, 현대화된 조직론을 활용을 하면 교회가 커지는 거요두당 5만 원씩 해가지고 하면 <웃음> 팍팍 커지는 거죠. 뭐, 뭐가 됐든 아무튼 네. 그 조직론을 활용하면 커진다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니 제가 해보니까 나도 할 수는 있겠어요. 내가 실은 이제 이 m b t i 즘 m b t i 유제하잖아요 ESTJ라서 저는되게 조직적인 사람이고 행정 뭐이런걸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그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키게 이렇게 이게 그렇지 키우는 방법 있어요. 이런 방송 안 하면 돼요. 그렇지. 맞아. 뭐, 방송은. 대형 교회라는 것 자체가요. 보면 그게 혼자 감당 목사님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이제 부목사들이고 막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조직구조에 권력화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으로서 큰다는 얘기는 이게 이 권력화되고 이게 거기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제대로 된 교회라면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그를 부목살 내려오거나 누굴 들려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꾸 분리시켜줘서 그렇죠. 각자의 예. 그 예.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죠. 그래서 권력을 내려놔야지. 예수님이 무슨 맞습니다. 권력을 쫓으라고 그랬나요? 음. 그 네. 대형교회를 잘 이해가 안 되는 시청자들은 재벌을 생각하면 빨리 이해될 수 있어요. 재벌로 성장하기 해서 얼마나 못된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음. 대형교회 되게서 얼마나 나쁜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요. 음. 제가 우리 양 목사님을 좀 제법 아는데 우리 양 목사님은 대형교회 읽을 수 없어요. 이렇게 착해하고 정의로워가지고 는 어린 반푸를치도 꿈도 꾸지 포기했어요. 많이.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못 받은 목사님이시네. 그렇지. 대형교는하나님의 지금 천벌을 내린 교회니까. 아니, 그래도 괜찮아. 신천지에서 이렇게 소광석이랑 나란히 해주잖아 나를. 아니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 그, 그 네. 대형교회들은 하나님을 제가 안 믿는 거를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네. 걔네들은 적어도 자기가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게 확실해요. 네. 아니면 그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는 말들이 있고 자기들이 강의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설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반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 이제 걔들이 걔들을 밀어주는 신은 다른 신인 거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감독님이 사진으로 뭔가를 조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는 게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보세요. 얘네들도 똑같은 성경에서 나온 애들이 신천지 애들도 그거를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제가 잠깐 딱 읽었더니 처음부터 구라야. 그리고 무슨 뭐 육체가 되었다고 라 하는 거를 육체가 나쁜 거야. 육체를 다 나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기본적인 문제, 이 이원론적인 그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지들의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보니까 육체가 왜 문제야? 아니, 근데... 아까 우리 감독님이 그랬잖아요. 서로 다르게 볼 권리가 있다고. 네. <웃음>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게 보기 때문에 성경도 다르게 볼수 있다는 거지내 말은. 근 아니, 교수님, 네. 자연과학도 조작할 수 있죠? 있죠. 감독님, 사진도 조작할 아, 수 아, 있죠? 얼마든지 목사님, 네. 목사도 성경 조작할 수 있죠? 당연히 가능하죠. <웃음> 아까... 그거 보세요.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방금 시작할 때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밖에 눈 왔냐고. 어. 음. 이게 지금 눈처럼 보일 거거든요. 어, 그렇지. 하얗게 보이 보이니까 음. 이게.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눈 하나도 없는데요, 밖에 네. 네. 사람 눈은 순간순간 캠코더처럼 찍어요. 음... 그거 합성을 해서 봐요, 쭉 이어서. 근데 음... 카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동국은 이만큼 벌려가지고 저 빛을 이만큼 땡겨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그 순간적인 빛만 봐요, 네. 사람은. 그러면 네. 그게 들어왔다가 지워지고 들어갔다가 지고 이게 음... 이렇게 되는데 사진은요, 이 빛을 끌어서 쫙 모아서 어요 그러니까 예. 야경을 찍는 거야. 예, 예. 깜깜한 밤에 찍은 거 보면 이렇게 달이 지나가는 불빛 쫙 이렇게 예. 나오 예, 예. 예. 사람 눈에 그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예. 우리가 인식하고 하는 사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니까 카메라는 차가 여기 있을 때부터 저기 갈 때까지 한 장에 담을 수 있어요. 시간을 예. 길게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기보다 몇년 전부터 계속 따로 이렇게 소그룹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대형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진짜 중요한 아주 중요한 복음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 갑자기 멍해져요 진짜 이걸 내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는데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갑자기 이렇게 네. 이야기를 잘 듣다가 네. 그래서 네. 내가 감독님이 이야기한 그 말에 동의를 해요 네. 다른 신이 있어 대형교회는 네. 걔네들이 믿는 신은 는바 예, 걔네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 나 나는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았지?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소, 소위 말해서 교회 성경이 말하는 은혜구나. 내가 지금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 은혜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탐사를 알고. 우리 이런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에요 은혜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조중동을 아는 사람들은 나 이거 재수 구나 알잖아요 네, 그렇죠.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 나 정말 천벌받았구나 이런 걸 아는 거요 <웃음> 사실과 진실의 차이예요 즉이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졌거든요 사람들이 음. 바라보고 믿는 대로 그쵸. 그 바라보고 믿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음. 그러나 과연 진실이 뭐냐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화하지 않는 그 뜻이 뭐냐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각자 믿는 그렇죠. 바가 횡행하는 거죠 예, 예, 예. 제가 지난주 취재 후에 갑자기 퍼뜩 비유가 떠올라 가지고 어. 명언을 어. <웃음> 아니, 해보시죠 아니, 듣고 그냥, 싶네요 제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실하고 진실은 음. 사실을 버무려 놓는다고 무조건 진실이 되는 건 아닌 거는 그렇죠. 뭐랑 똑같냐면 요리할 때 음. 재료를 똑같이 쓴다고 똑같은 맛에 맛이 예, 요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요리 재료는 사실 음. 음. 그리고 만들어진 요리는 음. 이 진실이라고 봤을 때 음. 똑같이 배우렸다고 사람마다 다 맛이 다르고 음. 그죠다 다를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비유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만 뭐 인정하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수> 하지 않았어요? <웃음> 그러니까 저는 하, 요즘 제가 이제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웃음> 네. 특히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이거 같아요. 다 각자의 입장 혹은 진영의 입장에서만 보잖아요. 음, 음. 아무리 우리가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죽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믿는 걸또 진실이라고 네. 생각하죠. 어떻게든 그걸 꼬아서 보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그러면서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답답하니까 이, 이, 이 멍청한 것들 하면서 우리도 비난을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교 이렇게 아우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이재명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양반이 야, 저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 말도 막 시원시원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얼마나 답답할까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근데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의 지향점이 정말 없는 사람 서민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재명 싫다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예를 들면 예수도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나쁜 짓한일 없고. 그런데 예수를 못 박으라 돌던진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양 목사님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올바로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왔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두 분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표나 우리 양 목사님이 박해받고 모함을 받으면서 어떤 걸 잘했냐면 이두 분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웃음> 제가 제 채널에 예수와 이재명 해서 이렇게 쇼츠로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왜 공격당하느냐 기득권과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다 했더니 거기 와서 댓글로 날이를 치는 거예요. 이재명이 뭐 무슨 뭐뭐 뭐 무슨 뭐 욕쟁이가 예수냐 뭐. 기득권 지가 뭐 지가 기득권 아니 예수 욕쟁이지 그러면. 그렇지, 그 그럼 성서도 안 그러니까. 읽어봤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 이게 진짜 세상은 네. 정말 고단한 곳이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양목사님좀 마음을 편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네, 네 왜냐면 쟤들은 또 쟤들이 진실하라고 믿는 거예요 그 우리 그쵸? 보고 네. 쟤네들 꽉 꽈서 보냐 막 이러기 때문에 네. 정말 다양하게 볼수 있는 거를 인정해 버리면 아니면 사진을 좀 배우면 <웃음> <웃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도 좀들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하는데 <웃음> 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사람이니까 네. 요즘은 그래도 저는 오히려 그 윤석열 대, 대, 대통령 되고 초기에는 윤석열 얼굴 좀 봤거든요 지금은 못보겠어 열불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막 열불 나고 그러니까 아씨게 막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웃음> 처음부터 안 봤는데 <받는다. 웃음> 근데 사람 얼굴도 변하거든요 네. 요새 안철수 얼굴 보면 맞아요. 독하게 변했잖아요. 맞 경장이 좀 어, 나쁜 사람으로 인상이 변했잖아요. 맞아요. 인상이 안 좋아졌어요. 윤석열 당연히. 얼굴도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악마 얼굴 닮아가요. 안수가그 인상이 확 변해가지고 제가 뭘 했나 하고 봤더니 이 눈썹 문신을 이 안철수 눈썹이 이렇게 반달형 이렇게 좀 떨어지는 눈썹이거든요. 음. 그걸 올렸어. 아. 여기를 밀고 예, 여기를 갖다 이렇게 올렸어요. 호랑이 눈썹처럼. 음. 그러니까 사람이 확 인상이 강해져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나? 예, 그런 거 네, 그 같아요. 그 자문 받은 거지. 예. 천공이나 뭐 이런 사람 그게 이제 자기가 워낙 순둥이처럼 보이는 인상에 아. 예.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예. 예. 예. 이는뭐 멍청이처럼 <웃음> 보였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내가 뭐 이런 거예요? 뭐 예. 이런 거. 약간 모질이지. 근데 이거를 <웃음> 뭐... 내가 모질입니까? 예. <웃음> 강하게 자기가 카리스마 있게 어필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한것 같은데 <웃음> 실패 <웃음> 네. 대형 사고를 친것 같아요. 참참고로 금방 카리스마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웃음> 네. 카리스마란 단은 우리는 뭐 설득력, 영향력, 뭐 네. 남을 압도하는 힘 그치, 이렇게 그렇죠. 보통 이해하는데 카리스마는 원래 그리스도께서 은총, 은혜 그렇죠. 그 뜻이고 오, 다른 사람을 네. 예 다른 사람을 네. 키워주는 힘을 카리스마라 그래요. 음. 예, 근데 우리는 내가 남을 그렇죠. 제압한, 휘, 휘어잡는 그뭐 카리스마라고 했잖아요. 네. 네. 교회에서도 그렇죠. 마치 성도들이 이렇게 확 휘어잡는 무엇? 원래 또 은사라는 단어도 있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오늘 이제 대원교회 마침 신천지 쪽에 와서 얘기됐습니다만, 상황 불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 가장 그래도 인정받고 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해인사에서. 회인사 인사가 대형교화가 똑같다는 거죠? 그런 맥락이죠. 네. 그나마 조직은 종단 총무이 있고 약간 천주교 비스구리한 형태를 취하지만 사실은 자영업자 형태거든요. 최근에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던데 회인사 네, 그렇죠. 주지스님이 여승하고 놀아나다가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이고 <웃음> 어, 여전도사하고 붙어먹었 구나 <웃음> 네. <웃음> 똑같네.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그 도망갔으니까 새로 주지를 뽑아야 되는데 내부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 또막 폭력 나오고 중들이. 네. 막 병원에 가고 이런 <웃음> 그 그래도 그게 그래도 우리나라의 삼보사찰이라고 해서 세 가지 대표적인 사찰 중에 그래도 최고라고 성철스님이 있던 곳이라서 인정받고 있는 곳인데 심지어 거기서도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형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돈 권력 이것 때문에 네. 그러면 대형교회하고 대형사찰이 비슷한 구조라는 뜻이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아까도 그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교회랑 음. 뭐 지금 사실 절도 마찬가지고 음. 검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까 우리 검찰 얘기하면서 얘네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교회나 절도 마찬가지로 통제나 감시하는 것 자체가 자기 셀프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안에 뭐 무슨 신도회라든지 뭐 이런 뭐 장로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니까 지네가 맞아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검찰이 검찰 안에서 검찰을 수사하는 검찰도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럼 뭐 짬짬해가지고 저희끼리. 그러니까 그, 그래서 제가 네. 그 얘기했잖아요. 검찰하고 목사가 검사하고 목사는 똑같다고 쌍둥이 같다고 하는 짓거리가 네. 지들이 목사들이 여가여간에서 성범죄 저질러 가지고요. 네. 처벌받는 법이 거의 그러니까. 없어요. 전 선수와 심판을 같이 하는 거죠. 지금. 그,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뭐, 누가 이제 대통령 공약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은 음. 종교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필요하다고 음. 봐요, 네. 진짜. 제3회 네. 시선으로 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네. 똑같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핵발전계. 원자력계. 음. 어... 원자력계도 제삼자 감시 를 안해요. 아 맞다 맞다. 들어봤어. 응. 예, 예. 근데 여전히 최 감독님은 인생 너무 쉽게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종교청 만들어봐요. 그게 또 붙어먹을 텐데. 종교청을 감시하는 또 종교청 감시청 <웃음> 만들고. <웃음> 아니 아까 해인사 이 얘기하다 네. 지금 중단했는데 네. 그 불교의 언론 중에 불교닷컴이라고 불교닷컴. 그 이성만 사장 서현욱 기자가 좀 보도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봤고 또명진 t v 의 진우스님이 나와 와서 네. 그 자승을 위시로 한그 전국적인 은처승이 해인사의 그 지방 은처승을 이렇게 탄압하는 그런 형국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좀좀 좀뭐좀 소상히 좀알주세요 아, 예. 사실 뭐 저도 이 종단 자정 운동을 한한 (3~4년) 계속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본사 이건 대형교인데 회 형식은 총무니라는 데서 또 일단은 천주교처럼 감독하는 형태예요. 그러나 내용은 독립적이죠. 그런데 총무원의 권승들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똘똘 뭉치고 소위 은처라고 해서 철을 데리고 있는 승려들이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이, 이 총무원이 각 지방의 대형교회를 장악하는 방식은 일단 대형교회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권력 싸움 막 나오면. 대형사찰? 네. 네. 대형사찰이죠. 이 경우는. 그러면 은 이제 그쪽에서 막 치고받고 어쨌든 이 구조 자체는 총무원의 최종 도장이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도 다뭐 지들 끼리끼리 짜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저 대형 사찰을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과 같은 해인사가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양측에서 뭐이 사람을 주지를 해주세요 막 올리면 지들이 최종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해줍니다. 명분은? 야, 재료 충분한 논의를 해서 가져오세요. 그럼 더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럼 그때 자기가 파견하는 걸로 갑니다. 아. 그래서 그 대형 사찰의 주지를 파견해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해인사가 남았었는데 지금 해인사가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음. 이제 곧 이제 파견 주지가 갈 겁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도 그현응이라고 하는 현 주지가 비군이와 막 놀고 있, 사진이 다 제시되니까 도망갔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지들이 양측 세력 싸움하는 양측에서 이 사람을 주주로 하겠다고 올렸는데 주세력이 이번에도 예상대로 총문에서야 충분한 논의를 해가지고 오세요 다시 돌려보내세요 그러면 그네들은 또야 잘됐다고 또 싸울 거 아니야 세력끼리 점점 커지게 요때 파견 이제 주주를 보내는 거한다는 명분으로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그렇죠. 아예 그냥 너희들이 문제가 너무 ]구나. 많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구나 아, 싸움을 자꾸 키우는구나 그래서 그냥 키우는 겁니다 얘. 분열을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사찰을 접수할 명분을 만드는 거죠. 해당 초그 주지의 그런 이제 비행에 대해서도 네. 누군가 기획을 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그 위에서 했을 수 있는 겠 가능합니다. <웃음> 네. 그러면 혜인사의 그 현응 스님이 이번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많은 비판 받고 있는데. 그러면 현흥스님 측근이나 그 같은 세력의 사람들 중에 최근에 동남 어디 가서 골프 치다가 사진에 골, 나왔던데 뭐, 뭐, 뭐 많죠. 근데 그, 그 사진을 찍으려면 두 사람을 보내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공작이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거 있죠. 어. 어떻게 그런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제시된 거를 또 얘네들이 공작했기 때문에 걸린 거다라는 논리까지도 성고 어 배경사 예전에 어 그래서 이게 진짜 아이고. 이 진흙 당 속의 싸움에 그냥 정치판이랑 똑같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가 자기네가 문제냐면 야 이건 니들이 이 쉽게 말하 함정수사비사에 걸려서 니들이 우리를 모함한다라는 논리로 나가고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 파는 해결이 책이 없는 보통 것 같아요. 그런 절의 주지스님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본사 쪽은 네. 대강 한 50대에서 60, 한 보통 60대 정도가 60대. 됩니다 대형 본사 급은 60대에. 저는 골프는 저 정신 못 차린 가톨릭 신부나 일부 네. 몰제가 목자들로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네. 스님들이 골프장 놀래 버렸어요. 아, 그건 일부 가톨리나 기독교 일부 목사님의 신부님 하신 거고 네, 네. 이 사찰은. 돈이 있으면 다 합니다 스님들은 아 그래요? 스님들 네. 머리 반짝반짝해서 공인자고 빵 쳐버리면 어게해 <웃음> 그래서 항상 <웃음> 아니, 아니, 상 모자 쓰고 나오게 <웃음> 아니, 저는, 모자 이렇게 가발 달리는 모자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공군군목을 했잖아요 <웃음> 네, 네. 그래서 공군군목 할 때는 골프를 쳤어요 왜냐면 5천원 000원, 만원이면 치거든요? 카트비까지 7천원 만 2천원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아 처음에는 나도 에이씨 무슨 복사가 내가 약간 이제 방골 기질이 있으니까 무슨 골프냐고 부대 안에 골프장이 있어요 음. 공군은 비행장에 다 그래서 배웠는데 스님들하고 많이 쳤지 신부님들하고도 치고 왜냐하면 우리 군종실 있으니까 쉬는 날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신님들하고도 쳤는데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네 밖에서 밖에서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골프를 치는 지는 몰랐네 뭐, 별배별거다 그 하면서 뭐 전혀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그리고 한국은 골프가 대중 운동이 아니어서 너무 비싸요. 음. 아니 지금 여기 이 댓글 중에도 보면 고급 외제차 타는 스님도 많다고 그러는데 이건 음. 그런 스님들 무지 많거든요. 예. 포르쉐 타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포르쉐 타? 예전에 예. 안 어울린다. 아니 스님 이런 이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한 마디가 야 너희가 이 우리 수준을 알아? 딱 이래고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거대 그런 거예요? 아니 스님들은 살생을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급 차는 짐승 가죽으로 된그 <웃음> 의자에 앉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왜 타고 다녀요 <웃음> 글쎄 말해참이 이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 이런 뭐 스님이나 뭐 목사님 포함 뭐 신부님도 그렇겠지만 무조건 절대 권위를 부여하지 정말 우리보다 그 종교의 외피 속에서 더 썩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들로만 놓고 볼때 목사들이 변질이 된 건가 아니면 애초부터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잘 몰라서 그랬나 저는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변질이 되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 목사가 돼서 교회도 키우고 해서 대형교회 목사들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술이 사람을 망가뜨려요. 아니면 원래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걸 술이 밝혀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아. 그죠. 네. 그러면 권력이 사람을 망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나쁜 놈인지를 권력이 비로소 보여줍니까. 역시 후자 같은데. 그죠. 네. 아 근데 권력은 무서워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에 대형교회를 네. 만들어면 원래 그 놈이 나쁜 놈이라는 걸 대형교회가 보여주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근데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역하기 전에 그 중에 하나가 사단이 와서 나에게 머리를 수그리면 내 모든 세상의 권력을 주겠다. 이게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단에게 영역 사단에게 영역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를 해 어찌 됐건 자 그런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종교 권력이라고 해도 목사, 신부, 뭐 스님 다 똑같아요. 모든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권력을 지향하면서 대형교회를 만든다? 이러니까 예수님하고 반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거부했는데.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함세형 신부님 이런 말씀하신 게참 오랫동안 남았어요. 권력은 어떤 종류의 권력이든 그 안에 악마적인 성격이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권력을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악마를 조물락 조물락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말 옷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허세를 음. 부는 것과 똑같아요. 네. 윤정렬이라고 아세요 그렇죠. <웃음> 네. <웃음> 교회 자체가 커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음. 얘기했잖아요. 음. 저는 똑같이 이. 정치적 진보세력 자체가 커지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럼 진보 200년 이거 뭐예요? 지금? 아니, 이건, 그건, 이건 커지는, 진보 거하고는, 200년. 커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네. 진보 200년, 진보 1 진보 정권 200년. 네. 네. 네. 저거는 제가 아니, 예시한, 사실은 네. 제가 공감합니다. 지금. 진보 왜냐하면 말이. 진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음. 말 있잖아요. 저는 그말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왜냐하면 진보는 분열을 해야 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보가 네. 멈춰가지고 뭉쳐버리면 그게 보수예요 음, 그렇죠. 네, 멈추는 순간에 보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진보는 계속 분열을 해야 되는데 왜 분열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 어제 많이 그 얘기 쓰잖아요 평가력기뭐 음.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저거 굉장히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연히 시각이 다 달라야 되고 같은 그니까큰 목적지는 같다고 쳐요. 지금 당장에 이제 뭐 윤성열이라는 윤성열 최진이라는 음. 목적지가 있다고 쳐도 그걸 바라보는 시설은 다 다른 거예요. 윤성열이 왜 나쁜가에 대한 판단도 다르고. 그러면 그렇죠. 윤성열은 언젠가 날아 내려갈 거 아니에요. 빠르든 느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 논의를 해야 돼.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건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분야씩 나아가는 건데 우리는 뭘 원하냐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하나로 뭉쳐 가지고 하나로만 가 음. 음. 계속 이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거 안 하면은 평가력이 되고 그냥 내부 분열을 음. 획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아니요. 이런 고민 그러면 저는 그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대중성을 띄어야 하고 대중들이 지지를 해서 결과로 나타나서 그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권력의 속성과 상관없이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러려면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네 힘을 합치, 힘도 합쳐야 하고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 나는 목사로서 내가 이게 목사로서 정치라고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목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 가치관과 자신이 발견한 깨달은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포하고 그게 목사예요. 몇 명이 나를 지지하든 따르든 내가 메이저가 대, 굳이 될 필요는 없어. 나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내가 뭐 요즘은 예배당도 없이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가치관으로. 그러나 정치는 메이저가 돼야 돼. 그래야. 그렇죠. 그건 또 현실이죠. 그 현실이잖아요. 그 관계에서 음. 그 사이에서의 그 갈등이라든가 이거는 이건 진짜 고민스러운 저,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이제 지금 그 이분화된 구조 속에서는 네. 아, 여기서 안 뭉치고 저들은 똘똘 뭉치는데 음. 우리 는안 뭉치면 다 흩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평생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수준 자체를 이만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음. 공통으로 갖는 지점이 만약에 우리 뭐 다음 대안이 이재명이다. 뭐조국일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의종일 수도 있고 그죠 김군일 수도 있는데 음. 이거에 대한 우리가 그이 사람들을 우리 후보군이 있지 윤석열 같은 애들 한동훈 같은 애들 아예 그 후보군에서 탈락이고 음. 그 이후에 그 사람들 을 제끼는 다음에 이 사람들을 두고 보는 우리가 어떤 평가 기준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네. 네. 단순히 사람에 대한 호불호나 그렇지 네, 그렇죠 뭐 인상 비평이 네. 아니라 그 기준 자체를 높여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놓고 우리 경쟁하면 돼요. 경쟁해서 음. 만약에 그러면 어 저쪽에도 한명 보세는 한명 나왔는데 여기는 세명 나와 버렸어. 음. 우리 표 갈라지니까 지네. 이것도 같이 논의를 해서 요것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이루자.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네. 합의를 끝냈다고. 요거는 이 문턱을 넘기 위한 합의일 뿐이지. 이게 모든 걸저 사람한테 주는 합의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거는 이번 대통령은 이쪽에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이사람우리 충분히 신뢰할 만하니 이 사람으로 내세우고 그러면 이 사람이 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은 어떻게 갈 건가는 그... 또 똑같이 논의해요. 거기까지 갈려면 네.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이번에 정의당이 어떻게 했어? <웃음> 근데 계속 그걸 해야 돼. 아니 그래서 저는 응. 제가 보기엔 이걸 간단히 말하면 노회찬 씨가 말한 것처럼 외계인이 있을 때 우리는 합치는 거거든요. 네. 그 지점에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그렇죠. 돼요. 그러나 네. 그 밑에 그 본인들의 어떤 입장 이런 건 다양성을 우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각자 네. 그런 부분에선 각자 논의하라 그러고 네. 이러한 네. 외계인과 싸우는 지점에서는 비록 그 밑에 단위에서 싸우더라도 입장이 달라서 다행이니까 이때는 또 힘을 합쳐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보 전체 진영의 파이와 실력을 키우고 높인 뒤에 우리 대표자나 대리인으로 A B C 하여튼 누가 좋든 간에 계속 우리가 진보정권 199년까지 하는 거요. <웃음> 그래서 1년 <일을> 왜 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아까 2 0 0은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웃음> 그래서 저는 외계인과 싸울 때 합친다는 것이 각그 구성원들 간에 서로 다름과 갈등을 무조건 없애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렇죠. 거꾸로 네. 이러한 어떤 각 단위에서의 어떤 갈등과 이런 것이 전체 외계인과 싸우는데 힘에 균열 내는 것도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눠서 좀더 생각해 볼때 획일적으로 무조건 안돼 무조건 이쪽으로 해.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김구선 소장님이 예수님이 얘기해 줄 때가 되게 감명을 음. 받았는데 왜냐면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잘안 들려. 좀 크게 말고 <웃음> <마이크> 확 켜가지고. <웃음> 근데 왜냐하면은 소장님의 생각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이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소장님은 예수가 어떠한 존재로서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인정을 하자 공통분모를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그 강압적으로 학습이 되어져 왔던 뭐 성모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고 음. 예수님은 어떻고 이런 디테일이 아니라 이그니까 예수가 가졌던 행적이라든지 아니면 말의 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자 네. 진실이 뭔지 찾아보자 음. 그리고 그게 함의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그걸 연구하자거든요. 근데 지금 뭐 기성 기독교나 뭐 천주교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한천년 천오백 년 전에 처 만들어 놓고 네. 주입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게 발견이 돼도 아니면 다른 해석이 나와도 어 그럴 수 한데 근데 그 이단으로 불리는 거야 음.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잘못하면 정말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기독교 내에서 만약 이단적인 사고방식 이런 신천지 같은 애들의 사고방식까지도 저는 사실은 이해하고 봐야 된다고 봐요 물론 네. 아. 이해를 하고 어그 니들 이렇게 봐 그럼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이걸 같이 뭐 평가를 한다든지 정말 지금 지금의 2023년에 성소공예를 만든다든지. 근데 얘네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 이제 대중들이 판단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 양이삼이가 신천지하고 이야기했다. 이거를 자기들 입장에서 양이삼이도 신천지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비틀어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얘네들은. 뭐그 지들끼리 어떤 계속 활용하는 거네요. 그런데 <웃음> 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도 당시에는 이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는 이단과 이런 어떤 뭐 정통의 논의는 끊임없이 계속 검토되고 진짜 아까 김 소장님이 제시한 그런 방식. 한번 이게 정말 검토해보고 이게 어디 맞나야 이런 걸. <웃음> 계속 하는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좀 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단과 음. 사이비는 달라요. 음. 그러니까 이단은 교리적인 이단이니까 거기하고 이야기 해봐야할수 있다고 봐요. 음. 아니 아, 교리적... 왜 교리적인 이단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음. 죽어서 뭐 대기하고 있는지 뭐 직접 가는 바로 가는지 어떻게 할 거야. 교리적인 거는 그런데 이런 사이비들은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접... 접근해봤자 이용당할 확률이 높아요. 유리를 그러니까 지들끼리 유리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번더로 외부도 끌어들어와서 자기들 유리, 유리한 도로 그냥 이용해 먹어버린다고. 아까 우리 최 감독님이 저희 대해서 그렇게 그, 그, 그,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그런 그 착상을 하는데 도움을 준 분이 두분 있어요. 음. 음. 아세 분이네. 첫째는 우 교수님. 우교수님 질문의 <웃음> 귀재 질문의 천재.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질문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데 종교 사회는 질문이 없는 없죠. 사회예요. 그런데 저... 이러면안 된다. 이거지? 질문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저는 우리 우 교수님하고 우리 낱개조도 하면서 우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녹화 끝나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요. 참저 질문 좋다. 저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 그또 하나는 우리 양희산 목사님하고 크게 말씀 아예아 이거 세명잘 켜고요 그래서 우리 우 교수님의 그 질문의 방식과 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제가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양희산 목사님하고 제가 직목 신학 진행했잖아요 네, 네, 네. 우리 목사님이 어, 제가 어, 상상지도지도 않았던 질문을 불쑥불쑥 던졌는데 그게 또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음. 그또 하나는. 우리 어, 최 감독님이 사실은 우리 우리 종교 불렀잖아요. 물론 뭐 옛날에 개신교를 오래 좀 생활을 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정치적, 식견 종교적 질문을 잘 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세 분에게 배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웃음> 안들려 근데 아까 분명히 아니, 근데 아까 분명두 분이었다가 하나 추한 건데. 나중에 나진 아니 여기다 어, 얼굴이 <웃음> 보이잖아. 느꼈다, 느꼈다 느꼈어. <웃음> Oh <music>